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장기면 정천리의 주택 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는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을 활용하시다가 나중에 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매매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천리 교차로입니다 정천리 교차로에서 들어서 옛날 지방 도로입니다. 저쪽에 블루베리 산업 국가산업단지 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왕복 2차선에 접해져 있는 오늘 밤매매입니다. 중간에 있는 이길도 지적도상 길입니다. 오늘 밤매매할 땅입니다. 현재 고구마가 씻겨져 있습니다. 고구마와 콩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주말 농장을 이용하시다가 주택 부지로 활용하실 수 있는 현재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이 남향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31제곱미터 70평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도로 소유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검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평당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전체 매매금액은 7천만원입니다. 보다 좀더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경계는 옆에 밭과 같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매매 되면은 경계 측량을 한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뒤쪽에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한창 하고 있습니다